2018년 9월 14일 감성카드 늦은 후회보다는 드린 선택을 해볼래요 후회도 돌아갈 수 없고 시간을 끌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은 늦은 후회라는 말의 뜻이죠 저에게도 늦은 후회가 있어요 반복되는 하루가 싫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매일 일찍 자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지만 전 오늘도 늦은 하루가 시작돼요 내가 눈을 뜨면 시계는 항상 열두시에요. 내가 하고 싶다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계획을 해도 모든 것이 망가지기도 하고 심지어 나도 내 감정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난 도대체 왜 그럴까? 난 항상 나 자신에 소아하고 내 마음 때문에 슬퍼해요. 벌써 1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어쩌면 느린 선택이 맞을지도 몰라요. 조금씩 날 다듬어 가야죠 난 오늘부터 느리게 실천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실천해야겠어요 아니, 1년에 하나의 소원이라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?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져봐야 알겠죠. 남들 앞에서 자랑해볼 수 있는 욕심 비슷하지만 소박하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가요